아무것도 못하죠? 아무것도 못하죠? 자 도망갑니다 그래 궁극기는 빨리 찬다 나쁘지 않네 죽질 않는데? 안죽어 픽시가 아니 뭐야 이거 <웃음> 내 때리는 애들이 죽었는데? 아니 상대방이 죽었어 자 일단 오늘 사용할 스킬은 네, 두 가지 다 써볼 거예요 자 일단 아이템은 좀잘 버텨야 되니까 디아의머리 띠, 노은베리어 학습장치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가볼 거고요 여러분 드디어 만들었네요. 블랙 3레벨, 그린 3레벨 이렇게 총두 음, 가지 세트 효과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심지어 여러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야,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요 먹어요 드세요 드세요. 이 쪼꼬미가, 이 쪼꼬미가, 야, 너 쎄? 너 쎄냐고? 어, 너쎈것 같다, 야. 어, 피해주고, 나이스. 자, 빠지겠습니다. 피해주고, 나이스. 어, 아픈 걸, 아픈 걸. 어, 내건 걸. 어, 이것도 내건 걸. <웃음> 오늘 까부니. 이거 먹어야 돼요. 이거 먹어야 돼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무도 뭐 안아줘. 정글러니어버려졌어 <웃음> <버려뒀다. 웃음> 됐다, 됐다, 됐다, 이스 자, 드레인키스! 아, 이런 거야? 아 자, 이스번이 잡아주고요. 발 따름. 아, 지않은데 어, 나 괜찮은 것 같은데? 어그로 끌고 그냥 몸좀 튼튼하게 해주면 버틸만 할것 같은데? 이거 진입값만 잘 보면 될것 같은데? 진입값만 잘 보면 될것 같은데? 어, 나이스! 드레인키스! <웃음> 안 좋은가? 이거 안 좋은가? 안 좋은가? <웃음> 어, 진짜 안 좋은가? 날 따름 이게좀아플런거 같지? 자, 지금. 자, 날아! 내려찍어! 나이스! 아, 이거 별론데? 자, 일단 여러분. 확실하 거. <웃음> 내가 일단 못 써! 내가 얘를 쓸줄을 몰라! <웃음> 이게 날 따름을 쓰니까 들어갈 수 밖에 없네, 자꾸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아파요, 아파요. 많이 아파요. 몹시 아파요. 자, 그냥 버틸게요. 자, 아군들이. 나이스! 굿 뺐어! 좋아 좋아! 이득이야,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? 괜찮습니다 이거 이득이야 충분히 나쁘지 않은 이득이었어 일단 날 따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안 좋긴 하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네 나쁘지 않은 이제 망라종 내렸습니다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우리 우리 지켜 지켜! 지켜! 뭔지 모르겠지만 지켜! <웃음> 아 드레이키스 나는 별로인 것 같아! 아, 이거 나 때문에 진거 아니지? 아나나 그래서 포트도 잘했잖아 아 모르겠다 난 다리 더 좋은 것 같다 야, 괜찮아요 여러분? 자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1번 남았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아 <웃음> 자, 그냥 방해하지 마! 야 너네 어차피 이긴 거네. 그걸 방해하고 싶냐? 어? 근데 너네 꼴안넣으면질 수도 있어 얘들아 나 어그로 끌게요 어그로 끌게요 여러분 꼴 넣으셔야 됩니다 위쪽에 자나 어그로 끌고 있어 <웃음> 어 일로와 일로 잠깐만 잠깐만 한번만 살려줘 나 한번만 살려줘 <웃음> 아 꼴로 해야 돼 진짜 꼴로 해야 돼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. 나이스 나이스 이거 한명 방어 돌아와서 방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 진짜 방어해야 돼 진짜 방어해야 돼요 안목구리 이거 본지가 될것 같은데 자 자, 좋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나 어그로 너무 잘 끌었거든 이거 진짜 과연 과연 과연 과연, 과연?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아주 좋아요 아, 나쁘지 않았어 진짜 자꿀 들어갑니다. 자레 불빛 한번 써볼게요. 자 빠지고 야 사기다! 야 너무 좋다 이거! 야 이게 뭐야! 아 뭐야 이게! 에이좀 <웃음> 너무한데 이거? 자 피해주고 자힐 써주고 나이트 아범위일구나백손모카가 이렇게 이제 입지가 더 없어진다고?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이거 탱스팅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석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자깨구락지 살려주고요 올라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진격 픽시 나쁘지 않다 진격 픽시 나쁘지 않다 중력? 자 일사도 도망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죠? 자골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그냥 좋아보여 중력 설치해놓고 킬 주고 나이스 아 재밌네 아 대시 기술 불가예요? 대시 무효 지속 데미지 아하 아 이렇게 하면 상대가 대시 기술못 쓴다고 어, 사킨데 애써 네, 보고 도망갈게요 어, 이속 준 것도 또 나쁘지 않네 자 이거 써주면 상대방이 대시 기술을 못 쓴다 이해했다 나 죽기 전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쓰면 상대방이 대시 기술을 못 쓰니까 도망치겠구나 그리고 나 죽겠구나 어 빽빽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야. 나도 못했는데, 궁쓸 때마다 다르다고요. 어..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나 이제! 도망가,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자 도망갑니다 도망가 오 무서워 죽겠네 진짜 근데 그래, 궁극기는 빨리 찬다 나쁘지 않네 근데 그래, 진짜 궁극기는 엄청 빨리 찬다 자 올라가 어제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나이제 스킬 버렸고 나 여기서 끊어주면 나이제한대 때려도 아, 아깝다 일단 한번 해보자 좋은 좋은 나이스 나이스 됐고 자힐 주고 야 요시니스가 반피가 남는다고? 와 진짜 뭐야 저거 자 지금 레코자 쪽이 위험합니다 내려가줄게요 야 새로 뺏긴거 아니겠지? 나이스 뭔지 모르겠지만 썼어 <웃음> 뭔지 모르겠지만 썼어 그냥 자걸라걸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? 죽질 않는데? 안 죽어 픽시가 아 뭐야 이거 <웃음> 죽었는데, 아니 상대방이 죽었어. 얘 궁을 벌써 였는데 뭐야? 이거 와, 이거 뭐야? 아니 이거, 이게 서포터라고? 된거 아니야? 자 일단 피치가 서포터 나온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는 솔직히 지금 서포터형 포켓몬들이 자 그동안 다섯 마리밖에 없었고 전형적인 힐러는 두마리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백손모카 요즘 백손모카 되면 거의 2을 취급받죠 근데 솔직히 백손모카가 나쁜 게 맞아 지금 이 백손모카가 나빠 지금 한명 케어해서 딸피에서 풀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알라키 진짜 최강의 스킬이었죠 솔직히 이네마리 말고는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짤 힐이 나왔죠 짤 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픽시 등장한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제 생각에는 드레인키스가 좋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픽시가 그렇게 튼튼한 포켓몬은 아니에요 내구도 좀별 3레벨 밖에 안 되고 솔직히 기동성도 되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날 따름이 좀 정말 별로였거든요 날 따름이 버프를 받고 나서 그때 드레인키스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중력이 압도적으로 좋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의 불빛 짤기로서 이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케어를 할수 있고 어미일이기 때문에 4명 모두 키를 계속 줄수 있는 게 유지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포켓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심지어 여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다음번에 또 새로운 포켓몬 나오면 리뷰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롱바